아 미치겠네 지금 나가려 하는데 어머 소, 똥 싸고 있어 아, 으아 소똥 쌌어 진짜 아, 난리났다 지금 아나 나오자마자 소똥 뭔데? 아 마이 갓 인도에서의 두번째 날이 밝았다 야저 있네 저기 어, 저소 저 있네 어. 장난치나 아무튼 오늘, 오늘 오늘도 활기찬 마을을 간지 두 번째 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숙소를 떠나 또 다른 숙소에 정착한 나는 호실 사다 호실 아마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동네 구경을 좀 하려는데 저기 있네 그아 근데 아곧 파리 아 내가 네, 와아 땡큐 어, 편하게 지하철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좀더 생생한 경험을 위해 걸어가기로 결정한다 짜이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죠? 그냥 손가락만 음. 제주도에서 아, 네. 짜이저 마셔봤는데 이거보다 아, 네. 훨씬 다하네 네. 깊은 밀크티가 깊은 어, 밀크티가 <목소리로> 아, 이 네, 네, 네, 네, 어. 일단 밥은 다 먹었고 어디로 갈 거냐? 코너 플레이스인가? 쇼핑센터 있다고 하거든요? 걸어서 17분 덥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델리 날씨 4 0도 그리고 광사. 네, 뭐 그러하다고 하네요. 어. 아. 근데 이길 맞냐? 아, 맞네. 오케이. 구글 맵에 의지하며 수많은 호객 행위를 뿌리치고 목적지까지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친구 생겨서 지금 같이 들어가서 아, 아어 아, o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갔어. 솔직히 이 일이 생긴 지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말문이 텄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녀석이 훗날 내 인도 여행에 한 획을 그어줬다는 것이다. 아니 지금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이 시도도 안 접히거든요. 나씨 이거 만약에 나 사기당한 거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 그의 이름은 리키. 친구 만나러 가다 우연히 나와 말문트게 된 그는 곧 나의 첫 인도 친구가 되었다. 아무튼 목적지까지 걸어가며 우리는 제법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 며칠간 돌을 넘은 고객행위와 뜬금없는 구걸에 지친 나에게 보통의 인연으로서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목적지인 코너 블레이스까지 도착했고. Alright, so here, right? h e r e Wow. Ah, <웃음> 아, A 동. It's a zone A, yeah. Yeah, this is A block, B block, B block C block, D block. all the so many shops, Western shops. o k a y You can buy everything from here. It's... 나는 원래 목적인 동네 탐방을 시작하는데. Now where do you want to go? Uh, I have no idea. Yeah, just have a 아? 츠 네, 스네 그냥 보통의 쇼핑센터지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야저 뭐하는 거야? 보스킹 <웃음> 하는 건가? 더 이상 찍을 생각 없었는데 이러면 찍고 싶어지잖아 <웃음> 왜? 가자! 모르겠지? 인도 공영 방송인들 So what is that? Yeah, news c h a n n b a t e on the political issues t h t happens every day. Oh, okay. Yeah, thanks for explanation. Thank you. 아, 진짜로 진짜 집에 가야지. 몇 번의 연락 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리키를 만나러 같은 장소로 다시 간다. 네, 오늘은 이 지하철을 타고 갈 겁니다. 비록 관전 과장이지만 와 진짜 이 날씨에 이 폭염에 20분 동안 땡볕을 걷는 건 미친 짓인 것 같아서. 굿. You? Good. 어딨냐? 이렇게. 코크는제 중이를 생겼고 새로 때문에 이렇게 시큐리티가. 아 근데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없구만. 시원 시원. 에어컨. 간간 약간 헤매긴 했지만 드디어 접선 야. e 만나자마자 릭샤를 태워버리는 그의 클라스 실은 애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점심만 먹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They do a bakery too, huh? Yeah What do you want to eat? Indian food? o r d e the Thali, two Thali. Thali is good Ah, okay 이렇게 한 사발이 먹겠습니다 yeah. 맛있겠다 yeah. Yeah. I want to follow y like, like, local star, yeah? Yeah <laughs> <laughs> 그냥 뭐 평범하게 내 먹고 싶은 대로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We love Chinese food, 응. 응. 갑자기 다음 약속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동네 구경을 시켜주기 시작한다. 갑자기 시작된 급전개에 매우 띠용스러웠지만 덕분에 혼자였다면 아예 모르고 지나칠 것을 데려가줘서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후문.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s t 곳은 이곳은 이곳은 t 곳은 s 곳은이곳 e r 은이이이 They was make in 16th century when the water come raining, they save water in there, oh, okay. they save i n d e o u n That's why they make step. Ah, water is precious, so w h e it r a t h e s t r e it. Here make many many movies. Oh, really? Yeah, this is the ghost place. Oh, and wow! After evening, no good time to come here. If you sleep here one night, no. <laughs> <laughs> 델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원도 가보고 리이이이이 huh? oh. yeah, 그리고 엇 보다 애가 술에 진심이라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웃음> 렉샤 어, <웃음> 안에서 몰래 맥주라니 낭만 터진다. <웃음> 뭐냐 이게? 지금 이 마시고 있다고 장난치나? <웃음> 황호랑 경문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는 나에게 한 여행사를 추천해 주었고 거기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والله حبيبي حبيبي i 비비 s friend n friend so حبيبي from Korea 에 ب ي ب ي f from England and we a e n England together England yes o n o n 알고 보니 영국 동기였고 음네네 Hiya! <웃음> We are having drink. We a drink. Vodka with water. Yeah, vodka with water. i <꿉치> 고 보니 오 t 이 t 요일 o 었고 y o u a n e a You want some coke? Coke? No, thank you. It's okay. i <웃음> 고 보니 인 t 사람 h 에게도붉음이 a 게 있었고. e r e a l a o c o l 붉음 문화. 안 즐길 이유 d 없다. 와, 뭐이 a 것들을 팔고 있고요. a a y 야, 무슨 네. 뉴도있어서요 음. 아, 마이야. 여기씻시야 야, 뭐 애기, 애기도 데려오냐? 야 뭐야, 여기? 아, 이거 한창 놀라기 그지없는데. 아, 근데 이거 되게 우리나라 감성 같아. 라이브가 곧 끝나더니. 아, 도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뭔가 얘기하있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아무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기는 불금 오늘 하루 더할 나이 없었다. you <laughs>